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어, 법률관계와 해상화물 운송장 이용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의의와 발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표시와 기재사항, 운송물 인도 절차, 송화인의 운송계약 변경권,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상법 제863조 제2항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당해 운송증권이 선화증권과 구별되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 실무에서는 단순히 시웨이빌이라고만 기재하지 않고 n 리고시 e g c 시웨이비이라고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 배서양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서 영국의 1992년 호구사 제1조 이항이 배서양도 또는 정유이전으로 인한 양도가 불가능한 증권에는 선아증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 및 미국의 연방선화증권 법 제8103조 B2의 규정과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이 비유통운송증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문제는 해상화물운송장을 임 표시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을 해석할 때 무엇을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송증권의 내용이 비유통 기명식 운송증권인가 아닌가가 본질이지 그 명칭이 본질은 아닙니다. 상법이 말하는 해상화물운송장은 C wave bill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증권은 straight bill 비롯하여 non negotiable C wave bill, l i n e wave bill, ocean wave bill, cargo key receipt, data freight receipt, freight wave bill 등한 14가지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번역도 해상 운송장, 해상 화물 운송장, 해상 운송증권, 또뭐 전기선 웨이빌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송증권은 국제 운송에 사용될 경우에 증권의 기재가 대개 영문으로 표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무엇이 상법에서 말하는 해상 화물 운송장인가? 하과 관련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운송증권의 표기, 특정 표기가 상법상 의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내용이 배체양도를 허용한다든가 점유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도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실무에서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낫 니고시 오브리라는 문구가연상되와 마치 그 증권의 원래 성격상 배서 양도가 가능하나 발행인이 특히 당해 건에 한하여 배서 양도를 금지시키는 의미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상법이 의도하는 해상 화물운송장은그 법적 성질상 배서 양도와 불과한 것이므로 단순히 시위 a 의 비의 비유통성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거나.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 정의 규정이 없어도 해상화물 운송장이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은 모든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하므로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표현된 법률의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어느 시기에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입법 당시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입법 대이고 아니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성문법 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개념의 정확한 정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한 개념 정립도 없이 정권의 해상 화물 운송장을 표기하라는 것은 무엇을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어,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오히려 유발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상법과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를 보더라도 상법 863조 2항 해상화물 운송장의 명칭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하더라도 표지가 c w a b 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용지에 인쇄되어 발행한 운송증권에 대하여 운송증권의 용어가 아닌 유통성에 대한 증권의 용을 기준으로 선화증권으로 판단한 대법분 판례가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의 명칭 표시가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비유통성이라는 해당 증권의 본질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어, 판례는 2012년 4월 27일 선고 2010다 102755 판결인데요.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은그 인정사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직원 소외이이 사건 사러진 분의 기재내용을 c 웨이빌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고는 피닉스 인터내셔널 프레이트서비스즈 홍콩에 송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 에, SRI가 전신한 물품이거나여 선화증권이 아니라 상환을 요하지 않는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선화증권이 서렌더, 소렌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선화증권과 상환 없이 전신한 물품을 수입자인 Superflow SPA 대리에게 인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이 위와 같은 송부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찰할때 보통이라거나 소외인이 그러한 결과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결과는 화물인도 대일리인세스패드가전신한 물품에 관해 이 사건 세라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피닉스 홍콩을 통하여 송부 받은 사본에 빌 오브 레이리인 시웨이빌이라고 해서 어, 그 체크를 할수 있는 표시된이라고 어, 어, 표시된가 물러 선하증권 박스에 체크된 경우에만 양도가 엄한 선하증권으로서 화물이 인도되기 위하여는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제시를 배제할만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류 더도된 것으로 이미 처리함인나요 처리되었다고 보 뿐이므로. 그렇다고 소외인이 이 사건 선화증권의 기재내용을 시웨이빌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피닉스 홍콩에 송부한 것과 세스페드가 이 사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전신한 물품을 어, 슈퍼플로우에게 인도하면서 수출자에다이 사건 선화증권의소진인 문구가 슈퍼플로우로부터 전신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것 그 사이에는 상당 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이 판결에서 보면 결국 그, 시웨이빌 용지에 다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어,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쓰라증권으로 보고 서렌더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 판단을 했는 거죠. 어, 다음은 법정기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863조 제2항 후단에서 제853조 제1항 각호사항을 기자고, 운송인이 김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해상운송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권한증권성을 제외하면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이고 운송물 수령 혹은 선적의 입증, 수화인능은 선화증권 소진에 대한 운송물 인도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기재사항을 같이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12가지 기재사항은 서가증권과 동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송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 의무가 있는데요. 어, 해상화물 운송장은 비유통 운송증권이기 때문에 운송물 수령의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수화인으로 기명된 자에게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화인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해상화물 운송장 원본을 운송인이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이나 선화증권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 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입증하면 선화증권 원본을 상환함과 동시에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무권리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될 위험로부터 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이나 수화인의 신원 혹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미가 있고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 의무를 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운송을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일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운송인이 그 운송물 수령인의 신원 확인에 적절한 주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인을 잘못된 운송물 인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인데요. 운송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을 입증하면 운송물 인도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수화인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수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잘못된 인도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규칙 제7조의 규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김영수 왕인의 신원확인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이 원래 면책증권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법과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매우 가볍게 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면책증권성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의 인도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운송물의 인도는 도착지의 통지 수령인에게 수화인이 서명을 등록해두고 운송인은 운송물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본선 입항전의 통지 수령인에게 운송물이 도착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화인이 운송물 도착 통지에 서명하여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지, 대리점에 제출하면 운송인은 우선 수화인에게 서명 등록을 요구하고 그것을 조회해서 문제가 없으면 오피스 카피의 서명을 받고 화물 인도 지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화물 인도 지지서의 발행을 생략하고 도착 통지서에 수화인의 서명을 확인한 CY 등으로 연락하여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화인이 드럭업자의 운전자 코드를 CY에 등록해 놓고 운송인으로부터 CY의 전화와 팩시밀리에 의한 운송물 인도 허가가 있으면 트럭업자에 대한 별도의 운송물 인도 지시가 없어도 CY에서 운전자의 신분카드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코드를 조회확인한 운송물의 을 인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송인에 따라서는 해상화물운송장 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아인의 운송계약 변경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후 수아인이 물건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수아인에게 운송을 물 인도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아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운송물의 인수를 거절할 의사가 명확히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송을 완료하여 수아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없고나 운송 도중에 수아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여. 수화인이 아닌 제3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운송계약의 변경 사유가 되는데요. 어, 소화인의 권리 전속기간과 관련해서 상법 제139조 및 140조의 규정에 의하요소화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당해 운송물이 도착제 도착한 후소화인이그 인도를 전, 청구할 때까지 전속하게 됩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소화인이 운송인에 대한 통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유로이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음을 매입한 후에도 당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소화인에 의해서 자유로이 수화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의한 담보력 선고의 확정인데요. 운송인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항구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소화인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운송물 처분권으로 부르는데 이로 인하여 수화인이나 환호 매입은행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어, 무역실무에서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의한 수입대금의 지급 보증담보로서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송화인의 요구에 의해서 처분권 포기하고 한 송화인이 운송물 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지의 No Right of c 을해상화물운송장이 기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 법률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국가에 따라서는 운송물 처분권을, 권의 개념 승리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규칙에서는 한정적이지만 운송물의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권은 당의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수하인의 명칭 변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송화인으로부터 수화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그 뜻을 정권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송화인의 상기 처분은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이전이 아니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법 제81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9조 및 제140조 규정의 처분에 수화인 변경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상법 제140조에 의하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는 동일하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부터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송하인의 위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고 보게 됩니다.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유칙 제6조A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같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상법에 두지 않으면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 통일규칙 제6조 B는 송화인이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이전 시점에 송화인의 운송물 통제권을 수화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송화인의 운송물 통제권을 전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해상화물 운송장에서도 운송 도중 송화인의 운송물 통제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화인이 운송물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매할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하여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선화증권과 같은 유통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음매입은행의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거래가 해가여지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해상 화물 운송장을 제출 요구하는 것이면 팩스로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담보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한 운송물 처분권 포기조항이 기재가 있는 해상 화물 운송장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겠고요 원본의 발행 부수의 기재와 그 전통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3항에 있는 수아인의 변경과 운송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 화물 운송장 전통의 제출이 필요한다는 로 취지의 규정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용장부 화 음영이한 대금 결제에 해상 화물 운송장을 이용한 경우는 해상 화물 운송장 통일 규칙을 중독법을 한다는 조항과 동규칙에 기한 운송물 처분권 이전권의 행사에 의해서 운송물 처분권 포기 문화 기재하고 다시 수화인을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 하여합니다. 야 매도인이 엄의 매입을 수망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두통 이상 발행되어 있는 때는 그 발행 매수를 기재하고 그 전통을 어음 매입 은행에 제출하는 겁니다. 수화인을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은행을 은행의 방면 지시서, 멜리즈 오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송물 도착이 우선하여 은행 영업 시간 내에 방면 지시서의 발행을 받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상화물 운송장 원본의 발행 부수와 전통의 제출 발행 부수를 기재하고 그 전통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선중권의유통이 운송물 운송보다 늦어 운송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어, 해상화물운송장 도입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물의 제3자의 전배 가능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어, 해상화물운송장 통일일칙의 유추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았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통으로써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모자 회사하는 걸려 대금 결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이용 되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정적 효력인데요. 상법 제864조는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을 수령 또는 선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에 대하여 추정적 증거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려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원했습니다 증거력의 인정 정도를 보는 규칙은 운송인과 소화인 간에는 화물의 양과 상태에 대한 운송계약의 기재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과 수화인 간에는 운송인 의 유보 표시가 없는 한 그러한 기재는 확정적이며 수화인이 선의로 행동하였다면 반대의 증거를 내세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송계약의 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는 운송인과 수화인 사이에는 운송인에게 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으로써 써니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에 대한 확정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 운송노중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유통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 상법의 입장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무역의 당, 한 당사자로서 수화인 등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하는 경우에 예컨대 무역 대금의 결제 혹은 화물의 담보 취득 등이러한 경우에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송인에게 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반증을 허용하는 것은 해상화물운송장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운송인은 말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하냐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도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는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운송인을 보호할 방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에게 그를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어,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해상화물 운송장의 인도장소를 기재하지 않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의 현주소에서 운송을 운도하게 됩니다. 어,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 소지인이 해상화물 운송장을 제시하여 인도를 청구한 때로부터 어, 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해상 화물 운송장의 수령을 입증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청구가 있으면 해상 화물 운송장의소지는 해상 화물 운송장의 그 뜻을 기재하는 겁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의 원래 성질로 볼 때는 면책적 철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그 해상화물 운송장의 어떤 주된 목적은 기명된 수화인에게 운송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화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면 운송인에게, 면책의, 특혜, 면책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 상법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거래에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cp500 이후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독립된 규정을 신설하여 수리 가능한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송시간이 짧아서 운송증권의 위도착으로 인한 운송물 인도 지연의 반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수화인이 운송증권의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용장 결제 방식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직접 송금, 추신방식, 오픈어카운트 방식 등 단순 송금 방식과 결부되어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 방법을 택하더라도 해상 화물 운송장을 이용할 수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u c p 6 0은 제21조에서 수리 가능한 해상화물 운송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신용장 발행 은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선화증권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어, 단지 운송계약의 증거에 불과하고 은행이 수화인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은행이 대상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함에 있어서 향후 개설 의뢰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 운송물 이외의 다른 담보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 운송물을 신용장 대금 확보를 위한 담보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상 화물 운송장에 당해 은행을 수화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표혹은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소화인은 수화인으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은행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 수화인이 변경을 포함한 운송물 처분권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화인으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은행의 권리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장에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알려면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에 따라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기 전에 운송물 통제권을 수화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명시한 해상화물 운송장을 수리 조건으로 신용장에 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이용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은 2007년 8월 개정하고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정 운송증권으로 도입하였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이 국제운송에서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통일법규의 미비 또는 통일된 법리의 미비로 위하여 기존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적용될 국제적 통일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화물 전매또 신용장 및 환호음에 의한 은행거래서 해상화물운송장의 담보력 부재의 문제 총화인의 화물 처분권 문제, 운송인 특정과 보험자 대입권 행사의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상 화물 운송장의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는 기업의 사기로 신용장 거래가 원칙을로 되어 있거나 후급 운임의 증거로 선화증권을 복사하는 경우 미국 등의 과세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해상 운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 남, 남미 남 일부 국가와 필리핀 등 수입 통관 절차상 SGS라고 하는 검정회사와 회사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사라증권 원본 채출이 요구되는 경우 해운동맹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수입화물의 세관 통제 시, 통관 제시통시 법률에 의해서 사라증권 원본 체출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통일법규의 부재는 국제협약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 한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해상화물 운송장에 적용할 법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약관 금지 규정과 같은 운송인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해상화물 운송장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고 화주의 법적 지위는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어, 해상화물 운송장에 최고 약관을 두어서 어,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등을 적용한다고 어,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음, 법의 내용을 어, 해상화물 운송장의 어, 뒷면약관에서 어, 적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도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화물 정리의 문제는 CIF 조건에서 화물 정리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의 전통적인 CIF 조건에서는 어, 유통성 있는 선화증권이 포함된 선적 서류를 매도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나 1980년 인꽃덤주도 CIF 조건의 매도 의무, 매도 의무에 대해서, 어, 제7조에서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약정된 목적항구로 향하는 크림 유통선화증권을 어, 선적화 우리 송장 및 보험증권과 함께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서문에서는 선화증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서 당사자는, 어, 프리캐리어 와 어, 브레이트, 캐리지, 페이드 투 조건을 사용하든가 그와 함께 FOB, CNF 또는 CIF 조건중에서 매도인은 통상의 증권 또는 운송에 대한, 운송인도에 운송 인 대한 그 밖의 증거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 인코터 음주에서는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성이 없는 운송증권인 해상 화물 운송장을 제공증권으로 인정하여 CIF 조건의 미래동률 의무 A8에는 비유통해상화물 운송장도 것에 포함된다고 하는 취지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형태로, 이제, CIF, 그, 인코텀에서는 CIF 조건에서도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항해 중에 전매가 행하해지든 아니든 CIF 조건에는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해상 매매가, 이제, 항해 중에 화물의 전매가 불가능하고,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가, 어, 불가능한데요. 어, 이거, 이러한 문제들, 또, 담보력 부재의 문제라든지, 어,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어, 사실상 그, 사라진, 유통성 있는 사라짐권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상 어, 화물 운송장의 어떤 그, 미비점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 운송인의 특정과 보험자 대입과 행사의 문제는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에서 인도까지 전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네, 어, 운송계약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송하인은 운송물의 적하보험을 들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소하인 또는 수하인의 권리를 양도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운송계약에 의해서 생긴 소하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운송물이 항해 중에 멸실된 경우는 에 원칙적으로 수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해상화물 운송장에 운송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선적과 함께 수하인게 이전한다는 취지에 권리의무 이전약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험자를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에 의해서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 선라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송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이름이 반드시 운송이라고 할 수, 운송인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운송인의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해상화물 운송장에 에즈캐리어 또는 에이지 c 트 포드 캐리어로 뭐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93년 신용장 통일규칙 24조 A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운송인 또는 거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자에 의해서 서명이 이루어져 있지만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인에는 운송 주식인도 포함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 퀴즈는 1992년 보고서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 규정되어 있는지이 법이 적용되는 이 서류에 속하지 않는가 두 가지를 보르세요겠습니다 이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3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